깨달음의 궁극의 목표는 무의식의 완전한 정화라고 제가 수신결 책에서 그랬죠. 예. 무의식이 어떻게 정화되겠어요? 예. 이 참나의 마음 말고 에고의 마음 아니에요. 무의식도 에고입니다에고의 예. 마음이 정화된다는 것은 무지와 아집이거든요. 그 무의식에 들어있는 우리의 업장이 무지와 아집이에요. 진리를 모르게 하는 지적인 장애물, 무지. 어, 우리가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심리적 장애물 아집. 그래서 이 무지와 아집이 털려가는 게 무의식의 정화죠. 그럼 무지와 아집 어떻게 털느냐? 무지는요 지혜가, 아집은 사랑 자비가 털거든요. 그거 그럼 지혜와 자비는 뭐냐? 육바라밀이죠. 육바라 육바람일. 무지와 아집의 이 업장 무의식 정화하는 건 육바라밀입니다. 불교식으로 말하면,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황금률의 실천, 사랑의 실천. 유교는 인의의 지, 인으로 대표된 인의 실천 육바라밀도 자비로 대표되는 또이 보리심의 실천 육바라밀을 닦으시면 늘 깨어있죠 거기서 반야, 자명한 건 자명하다고 하죠 그럼 무지가 털리거든요 늘 깨어있으면서 자명한 건 자명하다고 하면 무지가 털리고 늘 깨어있으면서 남에게 베풀고 남한테 죄안 짓고 진실을 인욕하고 늘 양심 구현에 최선을 다하면 아집이 털립니다. 그래서 이무지와 아집이 털리는 건 육바라밀이다 하는데 육바라밀하려면요 깨어 있어야죠. 참나랑 접속이 돼야 이게 육바라밀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. 참나랑 접속하는 것도 육바라밀로 참나를 뜻을 구현하는 것도 육바라밀로. 그래서 우리는 이 육바라밀을 통해서 참나를 온전히 예, 현실에 구현할 수 있고 우리의 무의식을 털수 있죠.